이승 대통령을 발가벗게 가지고 예. 아, 그것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음. 들어가자마자 보이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예. 나는 저 그날 뭐 이런저런 약속 에서 갔다가 우연히 보고 예예. 그 가보니까 뭐 사람도 없어요. 예예. 그래서 뭐 누가 있으면도 항의라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음. 그래서 그림 제 눈에 보니까 이게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어요. 예예. 그거를 보고 예. 아. 제가 너무 수치감 느끼 가지고. 아니, 국가 원수를, 예. 그리고 제가 녀역에 있을 때는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을, 아직 뭐, 제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예. 그, 비난이 많았지만, 뭐, 촛불 집회다, 뭐, 또 반대, 뭐, 태극기 집회도 가지만그래 제가 그림을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가벼워요. 예. 어, 그러고 쏙 빠져버리는 거야, 그림이. 예. 예. 이렇게, 제키 높이 약간 위인데 예. 아니, 그림이 떨어지는 이걸 어떻게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아예 그냥, 그냥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제가. 아, 아, 예. 그게 이제 그 일로 해가지고, 그, 경찰에, 예. 그 연행계 가서, 예. 제가 난생 처음으로 그 경찰 유치장에 하루 잤습니다. 자고, <웃음> 기소가 돼가지고, 어, 어 그, 금, 그, 그, 법원에서, 예. 서울남부 지방 법원에서 한, 한 6개월 지나서 예. 이제 판결이 나온 게, 약식 명령이 나왔어요. 예, 얼마 나왔 벌금 100만원. 예. 그 약식 명령이 나왔는데, 그냥 100만원 내면 사, 이제 끝나고 그는데이 예. 원고 측, 작가 측에서 예. 그걸 한 거예요. 저 손해배상, 음. 어, 저 약식 명령 100만원에도 뭐 유죄니까 음. 손해배상을 뭐 어마어마하게 냈어요. 그림값 2천만원에 예. 예. 그, 그다음에 그그 위자료, 예. 어, 자기가 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천만원 예. 어, 그다음에 이자, 쭉 예. 그 소송 끝날 때까지 뭐 그렇게 이제 냈어요. 그래서 예. 우리 변호사하고 오는 끝에 그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예예. 우리가 이, 이걸 약를약 100만 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 무죄를 주장하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된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행사 재판하고 민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한직 예. 일심도 안 끝났어요. 예예. 그래서 행사 재판은 어 현재까지 7차 공판이 끝나고 12월 3일. 예예. 어, 8차 공판에 예정돼 있고요. 민사재판은 오늘 3차 공, 그 변론기일이었고 12월 5일에 음. 4차 이제 변론기일 및금정기일 그 음. 그림을 예. 가져 놓도록 오늘 즉 판사가 지시하더라고요. 아, 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림 아. 근데 그게 근데 이제 2천만을 이제 그, 나온... 했는데 예. 그 원고 쪽에서 우리가 또 주장을 해가지고 예.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예. 그 감정을 했어요. 예. 한국미술감정협회가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거기서 이제 감정을 한, 한, 결과, 한 열흘 전에 예. 나왔는데, 어, 감정가가 400만 원이 나왔어요. 4 예. 예. 그한 5분 1로 이제 예. 다운됐죠. 예예. 예, 다운됐는또 뭐, 그, 그, 러니까또감정가변경돼다 따라서 청구 취지를 변경 신청을 했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어, 1,400만 원 플러스, 예. 그, 벌금 그 뭡니까, 저, 저, 저, 저, 저 이, 이자. 아, 그 예. 아, 그하고그 다음에, 뭐, 뭐 소송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추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좀무리한게 많아요.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게 많고. 음, 예. 그니까 말도 제가 제지할 일인데 아니 뭐 그, 제가 좀 감사하고 그, 그,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어쨌든간에 그 사실은 뭐 민주당이 뭐 여성 인권 대통령 뭐 문재인 뭐 여성 인권 대통령, 페미니스트 대통령 민주당이 계속 여성 인권 이야기했는데 여성 대통령을 갖다 그래 밝아벗겨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걸어놓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될 아, 그러니까 지금 예. 그 원고 쪽에서는 이거 예술의 자유다 음. 표현의 자유다 이 이야기를 이제 주로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표현의 자유 저도 존중하죠 예. 어, 저희 집사람도 그림 전공 했잖아요 예, 예. 예, 그걸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정도가 있죠 금도가 음, 있죠 예. 국가 원수를 그것도 여성 대통령을 예. 현직에 있는 여성 대통령을 완전히 나체로, 정라하게 예. 묘사해야 되잖아요. 예. 아주 그 보기에, 그렇게 해서 그것도 공공기관에, 예. 민의의 국회, 전단, 국회, 국, 예. 국회에, 국회에 그 걸어놨다는 거. 예. 그래서 예. 5일 동안 걸리셨어요. 제가 되기 예. 전까지는. 예. 그래서, 근데 그날, 어, 그 전날인가요? 문재인, 어, 더불어, 당시 더불어 전민주당 대표. 예. 또 이거 아주 잘못됐다. 민망하다. 예. 그리고 또 사과하고 뭐그 그 전시회 조치한 표창 의원까지 징계했잖아요 예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뭐 정직 7, 6개월인가 7개월 응? 징계까지 하고 예. 이 잘못된 걸 인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잘못된 그림이 왜 걸려 있느냐 이거지 예예. 저는 예예. 말이 안 되잖아요 예예.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거 지나다니면서 그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음. 항, 제가 알기로는 항의한 사람도 없고 그걸 그 그림을 그 철거한 사람도 없어요 음. 아니 거기는, 그게 우리나라의 주소입니다 거기는 사실은 뭐 국회에 가보면 은뭐 음. 군 관련 세미나도 많기 때문에 군인들도 많이 왔다갔다 하고 뭐 그런 군인들도 있고 예. 뭐, 뭐 국민들 많이 거기 세미나 나 예. 회의나 이런게 많지 않습니까 예. 또국회 개인적으로 만나러 가는 분도 있고 저도 그날 제가 국회의원 누가 좀보자 그래 가지고 예. 또 제가 국회에서 세미나에 발표한 적이 있고 예. 또 세미나를 제가 자장으로 예. 그저 김종대 민주 정의당 있죠? 예, 예, 예. 김종대원이 의 저한테 요청, 제가 저, 저 보수라고 자꾸 그러는데, 보수, 저, 뭐, 저 진보의 개념이 저는 없어요. 음. 그냥 국가에 생각하는데, 음. 그러니까 정의당 국회의원이 저한테 세미나 자장을 시켰다니까요. 음. 그래서 그것도 세미나 자장을 했죠. 왜냐하면 그건 국방과 관련된 거라서, 예, 예. 어, 정책을 한번 이렇게 숙기하는 기회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해,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정의당 국회의원이 요청한 것도 뭐, 음. 제 세미나 자장도 하고, 예, 예. 또 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안보특보도 한 적이 있고, 예. 또 지금 자유한국당 이죠 예. 국회의원들 그 조차 모임에 제가 가서 강의한 적도 있어요. 아.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전혀 그 어느 당소속당이지고 예. 근데 정파의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라가 건전하게 <웃음> 발전하는 그게 나라 중요하다.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만 뭐 정의, 정의 외침뭐합니까행동으로 그렇죠. 해야죠.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이 정의에서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웃음> 그 오늘은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 언론, 아, 우리나라, 저, 저, 대기업 총수들이 북한에 갔을 때 이성권이라는 저기 북한 그 리, 이선권 조평통위원장이라는 양반이 우리 기업인들한테 아니, 이, 지금 기업, 어, 목구멍이, 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하고 이렇게 그렇게 비난을 하고 급박을 했다는 거죠. 이 빨리 돈 가지고 오라 해 가지고 북한 아, 근데 그 거. 지금 저 이야기 듣고 예. 예. 당시 거기 있었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예, 예. 한 이야기가 나 의의가 없어요. 예. 그 그런 게 그쪽으로 이제 비호하는 발언을 비슷한 게 예. 남북 관계가 예. 속도를 냈으면 하는 게 있다. 아 이렇게 이제 <웃음> 그 그러니까 그, 그 조명균이 두둔한 거죠. 두둔한 거. 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 공영표 원내대표는 뭐 그, 뭐, 그말 한마디로, 뭐, 굴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예. 어? 말 한마디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그데 여기에, 예. 재벌 총수들도 저는 참, 정부 눈치 보고, 뭐, 참 복잡하고 또 이게, 예? 예. 아직 그 법적으로 소송이 걸리는 분도 있고, 뭐, 예예. 자유롭지 못한 건 있지, 이해는 됩니다. 예. 한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저 박근혜 대통령 그림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굴욕이에요 예. 어? 이거는 이제, 아니,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네까? 이랬단 말이요. 예. 사람을 초청해 놨고, 그, 저, 아, 개도, 그, 저, 밥, 그, 그. 밥 먹을 때안 건드리지. 안 건드리다고 그러다니까 예. 이거 개치급한 거예요. 개보다. 예. 재벌 총수들을. 아니, 예. 이런 게 삼성만 해도 예. 북한이 1년 예산에 한 1조 된다는, 아니, 7조. 7조원 되는데, 삼성이 한 7배 된답니다. 이순이익이 예. 예. 아, 그런 총수를 앉혀놓고 예. 아식사참 이게 변변치 지만은 어, 겸손하게 좀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손님에 대한 최종 그런 이야기 표현해야 되는 거아니까그데 예. 반대로 예.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이렇까 음. 이런 표현을 했다. 그래, 이거는 예. 지역을부 총수들이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그일이맞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음. 참 맞는 것 같은데 예. 정부 대표 있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뒷자리에서 식사했더라고 김정은이 하고 예. 그런데 예. 조명균 장관 옆에 있었으면,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그 권력을 참으면 안 되죠. 그렇죠. 왜? 이거는 재벌 총수들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 공식 오찬석상에서, 자기들이 주최하는 오찬석상에서, 네. 그런 표현을 한 거는요, 국가에 대한, 어, 모욕이에요, 모욕. 아니, 참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 통일부 장관이었다 했으면, 아니, 그, 북한 주민들이 다 굶어 죽어 가는데, 냉면이 넘어가요? 어, 이성건, 그, 저, 위원장님, 어, 밥이 넘어가냐고. 음, 그렇죠. 아니, 저 같으면 그렇게 한마디 했겠어요. 예. 아니, 그리고 당장 사과를 받아야 돼, 음. 현장에서. 어, 아, 당신 그, 그, 그 음. 말을 칠수한 것 같은데, 음. 정정하게 사과를 해라. 그죠. 예. 아, 딱 욕을 해. 그죠. 해가지고, 만일에, 예. 안 한다, 이거야. 그, 다, 다, 그러면 그래. 식사 딱 젓가락 넣고, 쫙 예. 일어나야 돼요. 예. 예. 그죠. 그를왜 못하냐, 이거야. 음. 왜 그렇게 용기가 없어요? 아니, 출세 만 했잖아. 통일부 장관까지 했으면은, 어, 뭐가 미리 남아가지고, 온 국민들 자존심을, 그 어, 적지에 가서 다 망가뜨려 놨고 말이야. 내려와서. 예, 예. 그근 한두 분이 아니야. 조명균 장관은 하는 거 보면은. 그쵸. 뭐, 한, 어떤 신문은 1분, 어떤 신문은 3분 늦어가지고, 이제, 이제, 승근이인마 만날 때. 예, 예. 리 이승근이가, 아니, 뭐, 관념이 없었네까? 어? 예. 뭐, 시계가, 아, 그 시계를 닮았고, 이런, 모욕을 받고 말이야. 한마디도 대꾸도 못 하고 그 북한에 책 잡혀 있는 게 있으니까는 말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최고 를 잡혔는지 이게 하여튼 이게 네. 뭐 노예 건설이 있는 건지. 네. 아니 대한민국이 북한의 노예 그니까핵 노예입니까? 핵 인질입니까? 그니까요 아니 그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 가지고 한국에서 쌀 올려 주면은 뭐뭐 경제 지원하면은 그거 가지고 겨우 어비 먹고 사는 이 기생충 같은 것들이 이이성권이고 김정은인데 그러면 기생충이면 그럼 기생충답게 그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돈을 갖다 주려고 지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건 문재인 정권, 총체 적으로 이게 약점을지 이거는, 이거는 정신 예. 반짝 드려야 되는 게, 예, 예. 원래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 시리즈로 예, 예, 예. 1 5권 정도 저는 봤는데, 예. 그 시오노 나나미라는 예. 일본계 그 이제 이, 이, 그 이탈리아 예. 어 이제인데 여자죠. 예. 어 작년인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 로마인 이야기를 요약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예. 나는 그거 굉장히 그 책을 다 읽고 참그 공감이 간 이야기가 있어요. 예. 로마가 천년 제국을 유지한 비결이 있다고요. 예. 천년 제국 로마의 융성 비결 아, 한 마디로 딱 정의한 거죠 그게 예. 국가 지도자와 예.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 예, 예. 그게 첫째예요 아.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로마 국민의 기백이 예. 천년제국 로마의 음. 융성비결이었다 이렇게 음. 딱 정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체 그 로마사를 통달한 예. 그 작가가 유명한 작가가 음. 요약한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부심이 자부심 그런데 예. 국민들이 국가 지도자에 대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 있습니까? 솔직히. 없어요. 없어요. 다들 부끄러워하죠 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 있냐고. 솔직히. 없어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선거에 그 투표한 음. 예. 사람들까지 자부심을 가진 데 솔직히 의심이 왜? 계속 외교부대 가서도 실수하고 혼자 왕따 당하고 예. 혼밥 먹고, 어? 예. 어, 그 다음에 뭐 주장한 것 전부 안 먹히고 말이죠. 딱삐도나놨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혀 자기 스스로, 아니, 간단한 대담 하나를 외국 국가 원수를 만나다. 심지어는 차분금 국가 <웃음> 국가전... 축구 순서 하나 만나는 것도 감독 만나면. 내 포지 가지고 나서요 포지 않으면 대담이 안 되는 수서 그렇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치매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데 예, 예. 그 정도로 국민들의 인식이 악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자부심이냐, 이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설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 A포보고 아, 그런 대통령 모습을 보고 예, 예. 누가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느냐 이거야 격렬하잖아요 예, 예. 예. 두 번째 계속 국가의 정통성을 깎아내리잖아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예. 국가통치자는요 예. 국가의집 근본은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 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자부심 그런데 역사를 전면제로 부정하고 예. 예? 그러잖아요 예. 건국 70주년도 부정하고 난데없이 무슨 내년에 100주년 뭐기념식을 한다고 말이죠. 그렇죠. 1919년을 건국 5년으로 보는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대사를 통째로, 통째로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럼면그 말은 뭐냐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예.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되잖아. 예. 그리고 국민들이 이 나라가 그렇게 세계에서 최빈국이었다가 예. 어?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이 올라섰는데 예. 잘 사는 나라가 돼. 잘 살고 근사한 나라가 되는데, 누가 만들었냐 이거야. 예. 그럼 역대 지도자들이, 예. 국민들이 예. 정말, 어? 아껴가지고 피땀 흘려서 이렇게 한 거를 퉁두이 부정한다 이거야. 예. 오히려 반대로 그거를 인정할 거 해서 그 자부심을 높여줘야죠. 예. 그래야 국민들이 기빅이 살아나고 힘이 날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에너지가 예.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어? 국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자체를 모르겠데니 그런 그러니까 게. 본인 처신은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 다 망가뜨리고. 예예.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정부가, 무엇 뭐, 적폐, 적폐정사인이 뭐, 냐해가지고 완전히 과거, 그, 거냐 역대 그거를 다뭉거뜨렸이 말이야. 예예. 그럼 국민들 자부, 자부심 가질 수 있어요? 그럼 힘이 납니까? 없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이 열심히, 어? 해가지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노냐, 이거야. 예. 나는 지금 한심하다니까? 예. 국가 운영에 아주 ABC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거그렇서 예.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저는, 저는 뭐, 너무 화, 화가 나죠, 화가 나. 그리고 이거, 저, 이거, 냉면이 목공으로 넘어갔네까? 이거는요, 예. 반드시 사과받아내야 돼. 사과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대하면서 예. 저, 북한한테 짚을 거못짚는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 전혀 안 짚었단 말이야. 예. 6 2 전쟁, 도발한 게 돼서 사과 일단 받아야 되는데 안 했죠. 예. 그 다음에 납북자들, 그 다음에 에, 국군 포로들 석관, 이거 요구해야 되는데 안 했죠. 예. 국관 인권 안 했죠. 예. 차치하고 최근에 예. 일어난 거 있잖아요. 예. 누굽니까? 그, 그, 저, 저, 그, 저, 그 김, 김, 김, 김영철이. 김영철이. 예, 예. 글마가 천안취침을 천안, 예. 기획하고 예. 지휘를 했다는 거 아니야. 예, 예. 그걸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예. 그 놈이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대표로 내려오고 예. 또 미국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했는데 전제적으로 달아야죠. 그치. 너 그거 지난한그 폭침하고 연병패 폭격 도발에 대해서 예예. 그것에 대라 최소 사과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못 온다. 예. 왜?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틀려서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예.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예. 이 얘기를 왜못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노도 한 마디로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사과 받지 않으면 은 고위급 회담이고 말이죠. 지금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해놨죠. 예. 예. 그거, 그 해야 돼요. 철수해야 돼요. 그것도 철수해야 되고 지금. 왜, 왜, 왜, 며칠 전에 조명윤 도윤부 장관이 갔잖아요. 예, 예. 허탕치고 왔잖아요. 상대방은 오지도 않고. 예, 예. 그런 연락사무소를 왜 유지하냐, 이거. 100억 이상 그것도 리, 그 리노베이션 하면서 (100억) 이상 들어갔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건 리모델링을 어, 처부 가지고 건설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면은 그거는 때려 부수고 새로 짓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서 돈을 북한에다 퍼졌다고 밖에 그거 폐쇄해버리고 예. 그다음에 지금 그 제일 중요한 거는 (919)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 예, 예, 예. 그다음에 판문점선언 남북 어~ 그~ 서는 어~ 행 예, 예. 군사합의서. 예, 예. 이거 다 폐기해야 돼, 폐기해. 예. 이거 는 네, 위헌적인 요소도 많고, 이거 법적으로 해가지고, 뭐 뭡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저위헌 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권한쟁이 뭐, 뭐, 이런 거 소정됐죠? 그 이거요, 위법 위법. 예예. 그리고 내일부터, 예. 내일부터 남북군사합의에서는시행해 시행. 예예. 시행인데, 예. 어, 어젠가요? 어, 아래, 정경도 그 국방부 장관 국회에서 예. 질문해서 국회의원들이 예. 북한이 nl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느냐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nl을 인정했다 확실하게 예. 했다 이래, 이래, 이랬거든요 지난번 예, 예, 예. 평양 정상회담 때 그런데 예. 국방부 당원 답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 뭐입니까 저 뭡니까 인정 안 하고 있다 실무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음. 어? 아직까지 예, 그 nl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예. 이렇게 답변 했어요 예, 예. 이 상태에서 내일 시행이야 내일부터 그러면 우리나라 못 끼는 거야 지금. 덕적도 앞바다까지다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들어서 북한이요 예. 우리 바다에서 우리 어선을 나가라고 한다 이게. 예. 그 해상 경비계선 자기들 주장한 선이 있잖아요. 예. 우리 NLL 아니고.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없죠. 자기들 주장해상 이경비개선을 주장하면서 예. 자기들 바다에 있다고 우리 어선 나가라 고 그러고 그다음에 예. 우리 쪽에다가 상승공통망 잘 아시잖아요. 예. 예. VHF. 예. 예. 그거로. 500개 이상을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자기들이 우리가 위반하고 있다. 그런 거, 거. 협박하는 거죠. 부의 체포.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도 안 됐는데 네. 대통령 말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국민의 네. 대통령이 계속 지금 국민들한테 오해를 받고 시탄을 <웃음> 예. 받는 게 거짓말 자꾸 하는 거짓말. 음. 이거짓말이잖아 n l a 인정 안 했는데 인정했다고 그러고 말이야. 예. 그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 국민들 그저이 지금 백주 대낮제 문명국 대한민국에서. 그쵸. 속이라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그 네. 그, 그 상선 공통망으로 이, 이 우리 바다 다 나가라 이야기 하는 게 상당히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VHF 16이라 하면 그 우리가 상선처럼 뭐 항해사를 했기 때문에 그 V h f 그 채널 16이 이제 만국 공통으로 그냥 다들다 네. 다다다 들리는 겁니다. 네. 네. 그냥 전 세계다 에 공표하는 거예요. 그 그렇죠. 거기 지나가는 네. 그, 그 다음 그 배들 배들은 그다 듣는 거예요. 여기 여기 노스코리아 에어리어 뭐 다뭐 나가라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음. 그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은 다다 다 듣게 되는 거죠. 제가 해군에 있을 때 경비 작전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상선 지나면 뭐 일단은 통신금지를 해요. 그럼 그 상승공동관 한다니까 예, 그죠 그러면은 네. 귀국 싣고 뭐 있는 환물이 뭐냐 예. 어디로 가느냐 예. 출항제 어디냐 그죠 다 물어봐야 그거 대부분 다 응신해요 저, 저희도 그 음, 저기 제주도 앞바다로 해 가지고 들어오면은 음. 그, 그 한국 해군에서 제일 먼저 그렇죠. 무전 부릅니다 예. 뭐맨 노트로 어디로 가는 배 위치 예. 예. 예. 불러주고 예. 예. 예. 나오세요 해가지고 뭐 물어보는데 그런 공통망으로 이걸 한다는 거는 이 거기가 자기들 바다라는 북한 바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이게 여적죄고 지금 탄핵 위반 탄핵의 사유인 거죠. 국토를 보위하고자 하는 그 뭐야 헌법적 가치 국토를 보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이거는. 예. 그렇죠. 네. 이거는 이거, 이거 하여튼 이거 이거 저 저. 아니 냉면이 목공무로 음. 넘어 갔네까 음. 이 발언에 대해서는 예. 이 사과하지 않으면요 예. 일체 남북 고위급 회담이고 모든 걸다중단해버려야돼요 음. 그러니까 지금 그 근데 지금 미국 그저 스티브 비건 대표가 며칠 전에 지금 갔습니까? 하여튼 음. 29일날 지금 와가지고 어, 임종석 임종석 제일 먼저 만나고 예. 그 다음 날 어? 정의용 안보실장 만나고 뭐 네. 조명구 통일부 장관 만나고 했는데 예. 그 요지는 예. 11월 9일까지. 예. 경합이고, 예. 중단하라. 이렇게 예. 요구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음?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중단해야 돼요. 예. 북한하고 이러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오늘 보니까, 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에 전화해가지고, 이 뭐, 이렇게 어떻게 되고 있냐. 대북 경고 어떻게 아, 되고 있냐. 아, 예. 그게.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난 그 9월 20, 그, 남북 정상회담 평양. 예. 정상회담 18, 19, 그 다음에 2일은 이제 백두선 갔잖아요. 예. 음? 그 혁명의 성질하는 데대백두산인데 예, 예. <웃음> 20일하고 21일날 국내 은행 7군데에다가 예, 전해, 국무부에서 컨퍼런스 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예. 근런데 에... 어제인가요? 예, 예.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예, 예. 4대 재벌 그 평양간 예, 예. 그 대상을 예.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만나가지고 개인 이야기했다고 예. 그러잖아요. 이게 좀 심각하게 돌아오고 심각한 있습니다. 이야기고 음. 그 며칠 전에, 그, 저기, 주한미 대사가 이야기, 해리에서 주한미 대사가 한걸 보니까 자기는 한국과, 이 대북 문제 관련해서 한국과 북 미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게 내가 <웃음> 왜 이걸, 이걸, 이게 하나의 그, 예.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 냉민 문제가 아니고 발언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예. 이 발언을 재물총수들한테 초청해 놓고 밥상에서재물총수를 음, 예. 어, 완전 개시급한 거라니까요. 그, 예.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한마디 못하는, 못하는 정부가 예. 그보다 훨씬 어렵고 예. 한데 북한 핵 예를 들면 목록을 내놔라든지 검증을 예. 요구한다든지 예. 예? 북한 예. 인권 문제라든지 이거 하, 요구할 수 있겠어요 어, 뭐, 저는 이얘기도 못하는 정부는요 예. 절대 을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그런 이거를 보고 예. 다른 걸다 유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는 게 지금 해외에서 재미교포들이 자꾸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 들어와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못 나가니까 한국계 은행에 있는 재산들을 외국계 은행으로 옮긴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외국계 은행에 이 자금을 옮기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웃음> 제주변에가 <웃음> 제가... 아, 은행이 아, 불안하다 이거야. 예.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 세컨드리 보이콧에 대해서 뭐, 뭐, 뭐. 뭐, 뭐 그런 이야기를 뭐. 하면은 뭐 처벌하겠다고 <웃음> 또뭐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지금 국민들은 뭐 이미, 왜냐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한국어판이나 이 미국 뉴스를 바로 보니까 한국 언론은 아예 안 믿지 않습니까? 바... 바로 보니까는 야 이거 누가 보더라도 세컨더리 보이코 들어오겠구나 하고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무슨 저 공산주의 계통제 획 체제입니까? <웃음> 계획 경제가 아니잖아요. <웃음> 예, 예.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란 말이야. 예, 예, 예. 그럼 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에, 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예. 웃기는 거예요. 예. 그 시장 경제에서 돌아가는 것을 예. 국민이 자기 은행에 자기 돈이 라고 자기 차, 찾아가지고 외국계로 오는 유튜브 말든, 예. 그거 자유예요. 예. 예. 그렇잖아요. 예. 그거 정부가 무슨, 그거 한다고 무슨, 뭐, 룸, 룸이다, 뭐, 이래가지고, 예. 어? 세컨더를 보이코드 뜨리뭐 뭐, 룸으로 뭐, 처벌하겠다, 뭐, 똥똥, 음. 이거. 이건 완전 공산주의식 사고방식. 이 공산주의 사회방식. 통제, <웃음> 통제, 통제 사회에 있을 수 그,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게 돌아가는 게 뭐, 뭐가 돌아가냐면은 지금 그또 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웃음> 종교 그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라는그 음.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음. 여기서 소위 말해서 지금 동성애 확산. 대지하고 있고 음. 차별 금지법 그러니까 차별 금지법이 뭐냐면은 동성애가 이게 나쁘다 신의 섭리에 어긋난다 하고 뭐 예를 들어 교회나 음. 어디 성당이나 절에서 이렇게 뭐뭐 뭐, 뭐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음. 그거는 차별 금지법 위반으로 그 목사님을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동성애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없게끔 그런 법을 지금 정부가 만들고 있는데 정부하고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최전방에 서가지고. 틀어막고 있는 데가 기독교 단체 중에서 에스더 기도운동 음. 하는 그 기도 모임인데 그러니까 한겨레신문이 그 에스더라는 그 단체를 갖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화를 때리고 있는 거죠. 그, 그,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를, 종교를 마비시켜버리고 그리고 지금 또그 지금 종교가... 국, 뭐, 국정원부터 해가지고 다 무너졌는데, 군대부터 다 무너졌는데, 이제 사상적인, 정신적인 부분을 지키고 있는 게 한국의 이 종교인데, <웃음> 기독교 먼저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카톨릭, 뭐, 불교, 전부 다다 다 때려잡으면은, 이게 이제 북한화 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기, 상해 임시정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웃음> 그, 그, 뭡니까, <웃음> 그, 스타린 앞에, 스타린 앞에 누구죠? 레인아 레닌. 어. 레닌. 레닌 자금 받아가지고 활동하고 공산주의 활동하겠다고 천명하고 그렇게 활동을 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서로 공산주의 그 레닌 자금 자기가 받아 써야 된다고 서로 죽이고 돈뺐고그 짓을 한게 상해 임시정부였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 그 적통을 뭐 건국 1 0 0주년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공산국가로 끌고 가겠다는 걸 천명하는 겁니다. 그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고 웃기는 소리예요. 그 자기들이 하나의 그 그런 그 보관을 가지고 예. 어뭐 나름대로 주도만 명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요 예. 한참에 꾸리지 게돼 있어.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예. 소득이 국민소득 삼만 불도어가고 지금 말해 세계, 세계적으로 예예. 이 정도의 시스템과 에~ 부와 군사를 갖춘 나라가 예. 많지않아요 예. 우리나라가 강국입니다. 강국이죠. 예. 그리고 국민들 의식 수준을 그렇게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예, 예. 이거 뭐 적당히 쏘기가 지고 거짓말을 예. 통하겠지. 택도 없는 얘기야. 택도 굉장히 큰게이 음. 정부가 하는 게 보면요.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예. 매, 매우 위험한 게또 또 있습니다. 지금 그 사립 그 유치원들 <웃음> 지금 무슨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비리가 아닙니다. 비리가 아닌데. 그 제도가 이게 지금 이, 화, 이 법적 법이 확실하게 지금 정해지지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이 그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 개인적으로 이 돈이 개인한테 들어 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내가 쓰는 거에 대해 가지고 법적으로 뭔가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비리 사범으로 몰아붙여 가지고 지금 선생님들 뭐 고발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이살립 유치원을 전부 다 국립, 국공립화 시킨답니다. 그렇게 국공립화를 시켜버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선생님들이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럼 또 노조 만들어가지고 또 노조 천국으로 만드는, 그래가지고 다음번 총선에 이, 이, 이, 이 뭐야, 이 뭐야, 유치원 노조를 또 활성, 활용해가지고 선거를 하려고 그 작업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가 재정이 예. 그들라고 예. 망가지든 말든 예. 자기들이 그냥 정권만 유지하고 예. 어?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북한하고 잘해 가지고 뭐~ 예. 뭐~ 어떤 뭐~ 뭐연방제니 예. 뭐~ 뭐~ 낮은 단계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북한에 흡수시킬라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정도로 예.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게 한마디로 이상하게 그런데 제가 2 0 1 2년 대선 때. 예. 음? 예, 예 민주당 저 자체 갱선을 했어요. 예. 예. 예. 그거 한 사람 한 분에 제가 톡포했다니까요, 제가. 예, 예, 예. 아... 저 안보 투표했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저저 유세 이런 거 하자 내가 가봤어. 예. 근데 예. 민주당에 입당도 안 하고 예. 뭐 자꾸 요청해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부터 했는데 예. 제일 연설도 못 하고 예. 뭐 내용도 없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당시에 누구냐? 예. 김두관 예. 후보 제가 안보 투표했어요. 아. 굉장히 건전해요, 사고가. 예, 예, 예. 이렇게 위험하게 안 한다니까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국가의 이 정체성이나 예. 국민들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걸 굉장히 예. 또 품위있게 해요. 예. 좀 자부심 느낄 정도로.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손학규, 뭐 정세균, 예. 이런 분들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다니까. 그기서 예. 뽑힌 분이 문재인이에요, 예. 문재인. 그그 그런데 이제 그때 잘... 이제 실패하고 이번에 됐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그때는 그까지 생각해 보데 정말 실망스러운 거예요. 예. 지금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또 웃기는 게그 세만금에다가 돈을 10조 이상 그 쏟아 부어가 세만금을 메웠는데 거기다가 태양광 패널을 깐대요. 그러니까 <웃음> 지금 전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우리가 태양광 깔자고 이거 어 매립했냐. 여기다가 뭐 도시도 신도시도 짓고 더 부가 가치 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문제는 태양광 패널을 다 중국에서 수입한다는 거예요. 중국에 돈줄을 대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이거요. 예. 이거요, 이거 지금, 저, 제가 그쪽 지역 주민이 아니라서, 예, 예. 뭐, 제가 함부로, 그, 제 생각을, 이렇게 그 주민들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예, 예. 이거는요, 네. 전북도가요, 예. 이거 완전히 젖담는 겁니다. 예. 전북도민들이, 예. 다 걸게 야 돼. 왜? 제가 세망하면 가봤다니까? 예. 세망하면 왜 제가, 그한0년 전에 새만금 그걸 지금 한 분이 제 친구가 있어요. 예예. 그래가지고 상사 그 브리핑 받았어요. 그러면에현대중공업있을때 현대중공 군산 조선소가 새만금 그게 있어요. 예예. 예. 예. 그런데 그걸 잘안 달고 예예. 현지를 내가 눈에 빠삭해. 예. 그런데 그게 그 새만금 방조제를 예예. 마지막에 막을 때 얼마나 그 쇼가 많았어요. 그죠. 환경 반,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예예. 전북도에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정부가 그걸 이제 해서 예. 그걸 간척지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들었는데 예. 이번에 발표한 거는 뭐냐면 거기에 원래 어 국제공단도 공업단지도 들어가고 또 예. 관광단지 뭐쭉구역별로돼 예. 있어요 예. 싼걸 거의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간척지에 예. 간척지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태양광 패널을 천만 개를 덮는다는 얘기예요. 예. 생각판들 천만 개를 예. 깔아야 깔아가지고 거기에서 기껏 생산하는 전력량이 예. 어 완전... 450메가와트랍니다. 예, 예, 450메가와트. 예. 그러면 450메가와트가 예. 그, 그 어마어마한 예. 간척지에다가 예. 10조 이상 요정물 치면 요정 계산을 하면 한 20조 이상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국가 예산을 예, 예, 예. 무산 반대를 그걸 만료를 해서 예. 공감들이 행성해서 만든 그거잖아요. 간척지. 예, 예. 그게 공단이 들어가고 관광단지가 들어가고 예. 굉장히 짜임새있게 돼있어요 원래 그 아, 계획이 예. 계속 정보 바뀔 때마다 조금 바뀌어 예. 이번은 완전히 그 계획 자체를 완전히 엎어버린 거예요 거기가 태양광 판넬을 그냥 다 덮어 가지고 기껏 생산하는 전력량이 450메가와트라 <웃음> 이거야 그러면은 이게 월성그 예. 1억이 있잖아요 예예. 7천억을 무료 투자해 가지고 예. 보수를 했어 예. 그러면 그 그거 돌리면 20년 이상 쓸수 있어 예. 그걸 가동 중단했어요. 예. 근데 월성 1억이 하나에서 생산하는 절경량이500 메가와트래. 500. 아. 그 월성 1억 원전 하나 생산량보다 작다는 거예요. 아. 그 어마어마한데 생각을 들. 그런 엉터리 주장하고 있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뭐 이게 고용 창출이 효과 별로 없어요. 없죠. 전북 도에 도움 되는 게 없다니까. 나중에 이거 저기 거기 다그 오염되고 저기 중금속 오염되고. 나중에 10년 지나면 그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겁니까? 폐기물. 15만 톤이야, 폐기물이. 폐기물 어떻게 할겁까 1톤 토럭으로 15만 대가 실은 나라야 폐기물인데 예. 그게 어디다 버릴지도 아무런 대책도 없어. 예. 니까또 태풍 오면 어쩌니까 태풍 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름... 이게 완전히 주먹구식이야 그리고 그, 지금 뭐 예. 2022년까지 10종을 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돈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게 막 낭비해도 되는 거야, 음. 국가가? 지 마음대로. 그리고 이게 과정이 예. 전혀 공론화 과정이 없어. 예. 어, 원전 거할 때는 뭐, 공론화 위원회 만들어 야단했잖아요. 예. 그래, 그거 하니까 안 했단 말이야. 예. 이거 공론화 과정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어, 지난번 평양선언, 공동선언하고 남북군사 합의서, 예. 공론화 과정 전혀 안 거쳤어요. 예예예. 무조건 가서 짜인하고, 이번에 또 비중까지 음. 국무회 의 국회 동의도 예예. 안 받고 두드려버렸어. 예예. 예?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독재정권도 이렇게 못해요. <웃음> 어느 <웃음> 군사 독재증거, 이런 말을, 마음대로 했어요. 그니까, 러 이건 독재증거죠. 아니, 왜냐면, 하 음. 그, 문재인, 그, 옛날에 비서실장 할 때, 뭐, 저, 천, 천, 저, 무슨 산입니까? 저, 천성산, 네. 도롱뇽도롱뇽 <웃음> 그, 무슨, 그, 뭐, 지율인지 뭔지, 그, 그, 그, 그 양반 나와가지고, 뭐, 도롱룡, 때문에 이게 도롱뇽죽는다고 반대하니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환경 보호했는데, 왜 지금 환경 다 까부시면서, 이,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업체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중국 업체들 돈 버니까 중국 업체들한테 돈돈 돈 대주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이거를한 태양광을 깐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지금 주, 미, 미국이 중국하고 어, 이제 전쟁 선포하면서 백권전쟁 선포하면서 중국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동맹국인 한국이 이런 꼼수를 쓰면서 중국산 태양광을 사오면서 중국에 돈을 터준다. <웃음>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친중 반미 노선을 아예 그렇게 노골적으로 했잖아요 예, 예. 중국에 음. 붙어 가 있는데 이거 완전히 낙동한 오래알되게 됐다니까 예, 예. 고래 싸움 최우등 터지듯이 예. 한마디로 나라가 완전히 거기에 지금 작살나게 되어 있어요 예, 예. 지금 오늘 뉴스도 봐, 보시잖아요 미국이 지금 2500억불 어, 대미 중국 수출품에 대해서 예, 예. 관세를 저 부과했는데 10% 내년 1월부터 25% 음. 자동으로 올라간죠 예. 예. 이번에 아르헨티나 에서 G 20회의가 있습니까 거기서 시진핑하고 정상회담 해가지고 예, 예. 트럼프 요거대로 이게 안되면은 예. 나머지 전 2560억불이라고 그러던데 예. 그래 되면은 모든 중국의 대미수출품 에 대해서 관세를 예. 부과한다는 얘기 에요 그런데 지금 10%도 예, 예. 절반에 대한 10%도 중국이 까작나고 있거든요, 경제가 그, 그거 하니까는. 그러면 그러면... 중국이 뭐냐, 무너져버려요. 그 다음에, 예. 이번에, 저, 볼턴 보좌관이 아주 아주 영리한 사람인데, 예예. INF 있죠? 예예. 중단거리, 예예. 핵미사일, 핵정 자기 파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막 당황하니까 예. 조건이 다 중국하고 북한을 거기 가입시키라. 예. 그러면 제공하겠다 그랬어요. 예예. 거기 가입하면 은 중국이 최소한 4천 내지 5천 기에 예.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폐기해야 된대요. 그 가입하는 순간에. 예. 그 중단하겠습니까? 그 가입하는, 그걸 하는 순간에 신입행 정권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하겠습니까? 예. 안 한다? 파괴했으니까, 미국은 예예. 탈퇴했으니까, 예. 그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예. 한반도 인근에 갖다 놨는 거예요. 예예. 우리나라도 들어올 예. 수 있고, 예. 그것도 오키나와 주한미군기지에, 주일미군기지. 예. 예. 그 다음, 고함 이런데 전진 배치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북한 핵미사일 있잖아요. 예.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아 그다 중국 예.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예. 딱,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는 대북 제재에다가 예. 대중 포회맥을 좁히면서 예예. 보복 관세로 완전 경제를 지금 주지 않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INF 딱 파괴해가지고 예. 무력으로 딱 틀어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 끝나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만 그냥 낙동갈 뭐 흘러가는 것도 모르고 멍하에 있다가 멍하에 있다 당한다니까. 예. 그래 지금 <웃음> 그거 누가 책임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응? 누가 그뭐국민들이 뽑았어요? 국민들 이 책임 <웃음> 참, 참 <웃음> 책임져야 되는데 웃기는 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시가 지금 2천 밑으로 내려갔다가 오늘 보니까 2천 위로 조금 올라왔는데 그전기가뭐 5천억, 엄청 5천억을 지금 투자 했는데 10년 만에 그뭐정시 부양 카드를 꺼냈는데 5천억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연기금 동원하고 하는데도 지금 불구하고 지금 다 박살나고 연기금 그것 압력을 넣으면 뭐이죠? 정부에서. 그뭐 압력 넣었다고 봐야 되나. 그럼 뭐 연기금에서 그렇게 투자 억지로 해 가지고 소리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난번에 연기 그 국민연금 음. 10조가 적자 났다 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거는 문제인 이거 이거 네? 정권이 업무상 배임인 거죠. 이정권이책임지야되는 겁니다. 이거는 업무상 배임이죠. 아니 왜냐면 멀쩡히 그 한미 동맹 잘하고 있으면은 한국 경제 전 세계 경제가 호황이니까 한국도 같이 올라갈 건데 중국에 붙어 버리니까는 미국에서 야, 미국에서 돈 벌어 가지고 중국에 돈 갖다 준다고. 미국에서 돈 벌어 가지고 북한에 돈 갖다 준다고. 그래 가지고 다 경제 제재 아니 그러니까 저 보니까 세계 그 선진국 예, 예. 반열에 있는 30개국 중에 예, 예. 정치 하락률이요. 예. 1위가 코스, 코스피야. 예. 예. 3위가 코스닥이래요. 예, 예. 대한민국 그렇게 거꾸로 지고 있는 거 지금. 예? 그런데 그게 막 억지로 연기면 연기가 얼마나 그 계속할 겁니까? <웃음> 그게 자유시장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 이거, 예. 이거, 국민들이 게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예. 불안하고, 예. 정부를 못 믿고 말이죠. 예. 정부는 계속 거짓말만 하고 통계까지 조작하고, 통계청약까지 예. 바꿔가지고, 예. 이거요. 그러면 결국 자기 자신은 자기가 지킬 수밖에 없어. 그죠,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정부가 이거 보호망이 안 되고, 정확한 그것도 안 되는데 믿음이 안 가는데 누가 합니까? 예. 그러면 자기 돈 빼는 거예요. 그죠. 정시에 투자한 사람, 자, 자기돈 빼는 그렇죠. 것이고, 은행에 예금한 사람, 뭐, 빼든, 이로 빼가지고 옮기고, 다른 다, 옮기든지, 외국계 은행을 옮기든지, 예, 예. 이거는 말릴 수가 없다니까? 그죠. 예. 네. 정부가 자, 자, 자초한 거라, 이게. 예. 이게 초래한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음, 그러니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같은 유튜브에서 하니까, 유튜브를 이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유튜브를 가짜뉴스 뭐생산에 음, 온상지다, 이래 가지고 유튜브를 탄압하려고 하는데, 그니까 러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은, 뭐, 5.18 관련 이런, 뭐, 유튜브 영상들 104개를 갖다가, 유튜브, 구글에다가, 구글 코리아에다가, 삭제해달라고 했는데, 구글에서, 아, 삭제 못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예, <웃음> 민주당에서 찾아가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거 언론 탄압이거든요. 언론 탄압, 이이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있는 언론 탄압,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고, 지금, 뭐, 국가 보위를 해야 되는 대통령의 직무를 방개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탄핵의 사유가 계속 지금 쌓여가고 그럼, 있는 거고 이거는 여적죄입니다 사실은 예. 여적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뭐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예.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 제도권에 있는 정치권에서는 그런 거다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겠죠 예. <웃음> 만들고 있겠죠 이저이 이이 어느 분이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이게 왜왜 왜 주십니까 그니까. 야, 씨 한국에 총 없는 게 천만 당인 줄 알았는데. <웃음> 그러시더라고요. <웃음> 자기, 그, 저, 총 있으면 어차피 내 조만간에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니까는 내갈때몇놈 쏘고 간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요즘 국민들의 분노가 그만큼 끌어오르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오늘 뭐또 장시간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일 그, 그, 1시부터 네. 그 지하철 경복궁역 6번 출구 정부총합청사 경복궁역. 예. 예, 경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 출구 정부 총합청사 앞에서 1시부터 예. 언론 탄압과 종교 탄압에 대해서 항의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예. 누가 주최하는 걸? 주최하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 예 예. 뭐 아, 애국 단체에서 뭐, 예. 뭐 종교계하고 다 나오는 것 같은데 뭐해 가지고 청와대까지 저 행진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예, 예. 누가 그걸 그럴 썼더라고요. 아, 내가 참 특이한 현상이라는 게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체해서 태극기 집회 있잖아요. 예, 예. 응? 예. 태극기 집회가 지금 2년이 거의 다돼 가잖아요. 예. 그런데 매주 토요일날 뭐 대한문 앞에서 하고 예. 그게 또 확산돼 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또뭐 여기저기 내가 고수단지여 예. 군데 예. 뭐교보문고 앞에서 하고또동아메시지에서 예. 예. 크게 보면 4군데 사는데 예. 원래 시발은 대한문 앞에서 예. 뭐 그때 탄기국인가 뭐 했잖아요. 예. 그하여 어떻게 되느냐, 태극기 집회가, 예. 이, 그 2년 가까이, 예.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죠. 한 적이 없대요. 예. 중단된 적이 없대요. 그게 기대스북에 올라야죠. 아, 이게, 이거, 이거걸 저, 이거, 예. 저 문재인 정부가요, 이거, 이거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예. 국민이 이거 식지 않고 있다니까. 예. 그러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예. 저렇게 지금 감옥소에이어놓고 예. 재판을 갖다가 구속 상태에서, 예. 그 2년 동안. 그렇죠. 이게 있수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일, 일주일에 4번씩 한다고 어요 재판. 인권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 지난번에 BBC 누가 저 기자 이기자인가요? 예. 인터뷰할 때 당신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북한 인근 이렇게 하는데 왜그 사람들 존중하느냐. 뭐 이런, 음. 그, 뭐, 그, 김정은이, 뭐, 그뭐 김정은이하고 제가... 저기 악수하니까 느낌이 어떠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예, 예, 예. 이거 굉장히 모멸스러운 표현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그전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소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일단 점수된거 지금 바뀌실 때가 재판하라 이거야 저는 예. 그저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제가 치지 않은 사람도 아니라니까 예. 한데 최소한 이기게끔 보존해 보호해 주라 이거지. 석보에서 예.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도망갑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유명박 대통령이 도망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못가요 예. 그러면 그 사람 신별이 그조지가 확실한데 예. 그 다음에 증거인멸이라는 걸 의미도 없잖아요. 지금. 예. 재판을 오래 했는데 예. 그러면 석방해가지고 네. 자유롭게 해서 재판을 받, 하라 이거야. 예. 왜 감옥서에 저해가지고 저렇게, 어? <웃음> 인격을. 그죠. 어, 그, 그, 그러니까, 그, 그,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그저 북한처럼 강제수용소 운영하는 나라니까. 저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었다고. 웃기는 거야. 거야. 예. 왜 자유한국당이 자기 당 출신 대통령이 두 명이나 감옥서에 있는데 예. 자유로운 몸으로 석방된사이 예. 재판 받도록 하는 주장도 강력하게 안 하느냐 이거야. 예. 저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 인간도 아니야 예. 국회의원 이전에 정치를 하기 여야 국회원 떠나서 인간부터 돼야죠 인간부터 근데 아, 그럴 수가 있어요 그 그리고 네. 또국정원당도세 명이나 또 감옥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디 예. 이런 나라가 있냐 이거야 예. 예. 그리고 그저 문재인이가 자기가 그 페미니스트 대통령 여성 대,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 대통령을 갖다가 일주일에 네 번씩 그렇게 재판을 강제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몸무게가 38kg라 합니다. 그 이거 그그뼈뼈 뼈, 뼈반 남았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거 북한에 있는 강제 수용 정치범 수용소를 한국에 옮겨 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 김정은 정권 에 하는 그런 인권 유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법이라는 그 터울을 허, 허울을 그냥 걸어 놓고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요. 이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무던하고 뭐, 이렇게, 지, 그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이건 안 돼, 잘못된 거라니까. 예, 예, 예.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 이 자체가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권력이 유한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인계 정해져 있고, 예, 예. 잘못하면 뭐, 중간에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전례가 있고, 그런데, 이, 이걸 갖다가,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요, 엄청나중에, 이게 저, 화가 된다, 이게. 화, 화를 자초하는 거라그래요 예, 예. 스스로. 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똑같이 나갑니다, 예. 그, 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그 전직 대통령 두명 구속 재판부터 시작해서 대북 정책그 다음에 뭐, 오늘 저 서두가 리선거이. 예. 예. 예. 그, 그, 이 아니, 지금 냉면이 목금으로 넘어가습니까이 예.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고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나 이거 예? 국가를 통치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웃음> 예. 제발 국민들 최소한 자부심, 자존심 지켜주셔야 된다, 이거 예. 예? 알, 알겠습니다. 아, 국민들 그, 자존심이 망가지는 순간 정권도 끝난다고 보시면 돼.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또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어, 뭐 하여튼 내일. 제가 한, 좀 흥분을 많이 했습니다. 아, 저도 흥분했습니다. 열받았어요. <웃음> 1시부터 그 뭐야,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언론 탄압, 종교 탄압 관련해서 또 대규모 집회를 하고 뭐 청와대까지 행진한다고 합니다. 하니까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마지막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힘을 좀 보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어 황금화를 낳는 최첨단 방위 산업 그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을 만들었는데 방산 비리가 아니고 제도적 결함이란 거를 좀이 오명을 좀 벗겨 드리려고 저희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니까요.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든지 027119642번으로 신청하셔 가지고 그 방위 산업의 오해를 좀 많이 벗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도 그 책을 봤는데 예, 예. 방위산업에 대한 그거에 비리집단처럼 돼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방위산업청에서 방위산업을 방위, 산업청에서 방위, 방위 산업을 관리를 하는데 예, 예. 비리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 예, 예. 비리는 있으면 안 되죠 그저, 예. 하지만 방위산업을 그런식으로 관리하면 안 돼요 예, 예. 방위산업 육성해야 된다니까 그저, 예. 예? 이래 뭐 그래야. 예, 예. 근데 방위산업이 엄청 위축돼가지고 매출이 급감한단 말이야. 작년보다 대보야대보기업들못하겠1 태보. 5가저 줄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구조적인 문제, 예, 예. 제도적인 문제를 예. 그 최우석 그회장 어? 예. 예. 예. 회장님이 그 방위산업 학회 회장이시죠. 예, 예, 예. 굉장히 체계적으로 분석해놨죠. 예. 자기가 직접 겪그끊니까 예예. 그래서 여기서 발간했지 않습니까? 글로벌 말하는... 디펜스 요 예, 예, 예. 좋은 책을 발간하셨는데. 예, 예. 그걸 보시면 국민들이 아, 방위 산업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구나. 너무 규제가 악성 규제가 많구나. 이거 확실히 느낄 수 있겠어요. 예, 예, 아무튼 그도 강력하게 예. 예, 추천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 보면은 제 항공모함 전단 만들면은 조선업 살릴 수 있다는 게 예, 예, 들어 있는데 우리 해군 관계자분들 정말 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예, 다음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습니다